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2월 16일 업데이트된 이벤트에 관해서 한번 요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벤트입니다 월드미션 이벤트인데요 12월 16일부터 1월 13일까지 진행하며 참여 아이템인 이 전투지원품은 실루나스의 여기 북부지역 그 다음 루나트라에서는 여기 남부의 기만의 분지부터 이제 북부지역 전지역이고요 모안의 틈에서는 여기 소녀의 운명부터 그 윗지역 전부 다 드랍이 가능하고 기사의 상실에서는 드랍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땅에서는 여기 다섯 개 있는 전체 지역에서 전부 다 드랍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얻는 이 전리품들은 어 16일 오늘부터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7일 금요일부터 여기 참여 완료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쟁 준비 보급품 가지고 있는 거다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월드 미션 이 달성도에 따라서 전장의 함성이라는 버프를 받게 됩니다 어총 5가지가 있고 20% 올라갈 때마다 이 버프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이 버프의 효과 유지 기간은 14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어이 달성할 때 바로 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일반 사년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오로지 결전의 무대 여기 컨텐츠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로젤린 서버 신서비죠 이 신서비에서는 버프 획득은 되긴 하는데 효과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이벤트처럼 어, 이제 N차 납품할 때마다 아이템을 받게 되고요 어, 이번에는 여기 적혀있던 수집의 증표를 주지 않고 전부 다 어, 성장 주문서 관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 차는, 어 저번 주에 했던 이 납품이랑 똑같이 오든의 성장 주문서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하는 NPC 펜타클로스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펜타클로스 3형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어 위치가 차원의 경계에, 어, 비탱고원의 바이아르, 나르지크 연안의 엘트너에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NPC고 어, 이제 일정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물약 상점처럼 있는 NPC이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면 돼요 여기 차원이동에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왼쪽에 있네요 바로 왼쪽에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항상 찾을 때는 여기 목록 목록 표시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PC 이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상점에서는 이렇게 찬란한 미지의 문서 그 다음에 눈부신 광화 주문서 상자 그 다음에 눈부신 스킬 교본 상자 그 다음에 행운의 골드 상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엔 축복홀이라는 이 버프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아이템은 사용할 때 12시간 동안 경험 치획득량이 300% 증가하게 되고요 어, 이 아이템은 중복으로 사용할 때 효과 유지 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 12시간에서 또한번더 쓰면 은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죠 하루에 한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하루에 한번 구매니까 누적으로 적용할 일이 없겠네요 계속 쓰게 된다면 은어 그리고 이번에는 어, 다 골드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주문서 주문서로 구매합니다 자 미지의 운석 구매할 때는 무기 강화 주문서 그 다음에 눈부신 강화 주문서 상자에는 방어구 주문서가 그 다음에 스킬 교문 상자에는 이 장신구 주문서를 소모해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문서가 넘쳐나는데 잘 됐죠 주문서로 구매하니까자 행운의 골드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억 따위가 나올건지 설마 100만 골드만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 아 이놈의 가방 가득 진짜 자, 100만, 200만, 100만, 또 200만, <웃음> 마지막 한 개, 아, 이거 무슨 500만도 안 뜨냐, 자, 그리고 영웅 스킬은, 아, 이거 랜덤으로 봤네요 선택이 아닙니다, 아, 일반 일반부터 영웅이었어, 아, 나 영웅만 주는 줄 알았네, 순간, 아, 1번부터 영웅이었군요, 자, 다음 이벤트는 맵이벤트입니다 어,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진행하라고요, 어, 웹 이벤트는, 네, 어, 어려운 게 없죠. 네, 여기 적혀있는 목록, 완수하시게 되면은, 여기 주머니를 받게 됩니다. 이 제로 주머니를 가지고, v 기 홈페이지. 어, 여기가 이제 PC버전 시작할 때 들어오는 그 홈페이지인데, 미션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 개수가 뜨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다섯 개당, 네, 눈사람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마다 랜덤으로 여기 적힌 것들 중에서 랜덤을 한게맞고요 누적 참여할 때마다 또 요렇게 각인석하고, 징벌자의마성묘야그 다음에 전설초월의 비결 이렇게 두 개를 받게 되네요. 자, 그래서 총 개수를 보면은 인게임에서 25개, 이 웹이벤트 여기서 25개에서 총 50개를 받습니다. 50개를 받기 때문에 5개당 한 개꼴이죠. 눈 사람은 총 1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5회 완성까지 네, 누적 참여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간도 넉넉하게 1월 말까지니까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다 보상대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사람 주머니 자체는 어, 아이템을 사용할 때 어, 골드 획득량 50% 증가하는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기간 한정으로 2월 2일 날다 없어지니까 그전까지 네 주머니 여기 안에서 받는건 25개거든요 25개 꼭다 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벤트는 펭타클로스의 양발을 모아라입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어 펭타클로스 양발 아이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얻어서 이제 교환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어 필드사냥 여기 적혀있는 필드사냥 내용으로 보니까 실루나스 북부지역만 얻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루나트라 루나트라도 이제 기만의 분지는 남쪽이었죠? 남쪽 빼고 기만의 분지 빼고 이제 그 위쪽으로 다 드랍이 가능하고요. 사냥으로 얻을 때는 한 개씩 어, 랜덤으로 얻게 되고 이제 확정적으로 얻는 거는 필드버스. 자, 필드버스는 이제 처치 일정 기호를 달성할 때 무조건 이제 양말 두 개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마석이나 어, 기본 보상 받는 정도 그 정도 데미지만 넣으면은 어, 누구나 두 개씩은 받을 수 있으니까 필드버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양말을 통해서 교환하는 상점은 1월 6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교환이 되느냐. 자, V4 상점에서 이벤트 상점, 그 다음에 펭타클로스의 양말 상점, 여기 메뉴에 있죠? 여기 적혀있는 아이템들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50개로 영동종슈시피를 받을 수 있고요. 네, 휴시피한개만딱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개짜리는 희귀 동료 계약서인데, 3개씩 교환되고요 여기 적혀있는 목록 중에서 랜덤으로 받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용기의 무기, 용기의 장신구, 용기의 방어구 주문서 상자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각각 5개씩 네,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랜덤이에요 축복받은 또는 저주받은 이둘 중에서 랜덤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말 개수로는 이제 아스카타 성전 주문서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마지막 이벤트는 펜타클 삼명제와 함께 인증샷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페에 참여해줘야 되는 이벤트고요 자 이벤트 방식은 쉽습니다 아까 우리 NPC 있던거 있죠 NPC와 같이 내 캐릭터를 이렇게 스크린샷 찍은 다음에 여기 펜타클 삼명제와 함께 라는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벌써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있네요 어, 참여하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과연 선물을 뭘 주느냐? 선물은, 자, 인증에 참여한 모든 대장님한테는 이제 고급 소환수 펜타클 트리를 준다고 합니다. 자, 펜타클 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나? 고급이니까 졸로 내려가야겠죠? 아, 여기 있네요. 펜타클 트리. 오, 네. 예, 네, 딱히, 예, 네, 이벤트 옵션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컬렉션 능력치 있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걸 참여만 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30명한테는 오디세용 영웅 동료 선택 계약서를 한 개씩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총 인원이죠. 총 인원이 3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모든 유저한테 시기의 각인석 1000개를 드린다고 합니다. 최소 인원 30명만 채워도 일단은 모두 다, 다 같이 시기의 각인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어, 혹시 압니까? 영웅 동료 선택 계약서를 내가 받게 될지. 주의하실 점은 꼭 여기 게시판, 여기 이벤트 게시판에 쓰셔야 되고, 어, 내 캐릭터 명과 카페에서 쓰는 별명을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2월에 시작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